1-1번으로 했을 때도 성립을 하고 1-2번으로 네. 할 때도 성립이 돼요 성립하는지 안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오, 이따가 제가 질문할까봐 미리 보여주시는 센스 <웃음> 1, 네. 2, 네. 7이 6이라 그랬고 네. 어, 3이 3이고 네. 5가 7이에요 그럼 또 아, 네. 4, 6, 4, 5 남죠 네. 그러니까 6이 4로가고 4가 5로가서 2 2아 그냥 뭐냐 뭐냐 네.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성립을 해요 아네 근데, 요런 근데 이게 ]가요? 상관이 네. 없는게 네. 저기 위에서는 지금 네. 여기서 f3값하고 f5값이 다르잖아요 아네 근데 저기 위에서는 f3이나 f5값이 나와있지 않거든요 아네 그래서 이렇게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음. F4는, 음. 네. 어, F4는 5, 네. F6은 4, 네. F7, 어이거 F7은 네. 6. 해서 어, 네. 5 곱하기 4 더하기 6은 50. 이렇게 되거든요. 아, 우와. 안녕하세요. 건강하신영소 구독자 여러분.